그대로 <웃음> 로나 무슨 말을 했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. 네. 크라잉노트중식이 아니고 <웃음> 윤식입니다. 아, 잘지냈어 형님? 아이 뭐 그냥 그렇게 지내요. 예, 피셜반이가. 앨범 나왔는데 많이 들어주세요 형님. 네네네. 아, 네. 아니, 형 애들이 이들 아세요 혹시? 아이 노래 너무 네. 신나 갖고 제가 좋아해요. 네, 형이 부르고 싶다고 했잖아요. 예. <웃음> 아, <내가 부르고> <웃음> 네. 그럼 이 부분 제가 따로 같이 들어보세요. 대머리가 되어가네, 대머리가 되어가네, 머리가 빠져가네, 머리가 빠져가네, 머리가 되어가네, 대머리가 되어가네, 대머리가 되어가네 이제 늙어가나. 대머리가 <놀람> 되어가 동해바다가 가0 0 0원 6000원! 6000원! 6000원! 6 0 0만원 6000원! 6000원! 6000원! 6네0 0원6게 잡아만 6000원! 6000원! 6000원! 6000원! 6000원! 6 0 0어요그0 0 0 먹어야죠 그런 거야. 즉석에서 어, 어, <웃음> 그 주소에서 깜깜한데서 어, 내장만 쪘는데 하... 우리도 이미 소주를 많이 먹고 있좀 자라서 내을 뻔했네. 아 근데 진짜 이름도 모르고 아, 아,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 이름도 는데 먹고 나서 나중에 아 이거 죽으면 어떡 하죠? 아, 진짜 죽으면 팀. 나한테 찾아와. 아, <웃음> 아 기억난다. 그때 술이 아, 바뀌는 거야. 갑자기. 내장을 이렇게 썰어낼 때 내장이 약간이라 터져서 그다음에는 그러니까. 골로로 가는거에요? 노폐를 떴는데 죽을뻔 했네요 죽었나봐 제 <웃음> 그 아저씨가 저승사 자예요 왜냐면 <웃음> 죽으면 찾아오라 그랬잖아 지옥의 아아 켈메러스켈메러스너 <웃음> <개네러스. 웃음> <개네러스. 웃음> 어, 머리 두개 어디갔어? <웃음> 라면... 라면이 뭐야? <웃음> 갑자기 왜 라면대 갔어? 우리 할아버지는 났어? 말씀하셨지 <웃음> 옛날 옛날 라면 브랜드 맞죠? 맥가이버 라면 있었죠? 응 <웃음> 어. <웃음> 어. 아무도 아, 기억 아, 못해 아니야. 맥가이버 라면이 아니라 맥 라면. 그가, 라면 맥 라면 그가 라면네. 맥가이버가 선전했었단 맞아, 맞아. 말이야. 아그 성우가 선전을 했어. 바다가 아, 육지라면이라는 라면도 있었어요, 실제로. 아무 아무도 나의, 내가 맥가이버라면 있었던 거니까. 라 <웃음> <이제> 찾았어. <웃음> 형, <웃음> <이래>, 내가 <웃음> 이 내가 면맥가이버 라면! 나 엄청 개무시했어요 이 맥가이버 라면에서. 아, 진뭐이게 그 아니, 아니고 모르겠는데 그지 아. 다른 차원에 아. 살다 보면 거의 아. 무슨 이상한 사람을 지금 했데 맥가이버 선전한 기억나요. 아 맞아. 머리 콩 많이 먹으면 똥꼬에서 빛나는 입니다. <웃음> 진짜요? 갈리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. 밤이 깊었네 해서 나의 구두야왜 구두라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. 나의 구두요. 왜 나의 구두요? 아그 사실은 덕록이가 옛날에 그 구두를 한번 신으면 되게 오래 신어요그 음 구두를 오래 신는 이유가 <웃음> 뭐니라고 물어봤는데 맞아가지고 다른 걸로 바꾸기 싫다. 아, 그래서 나는 구두, 네. 내 구두 네. 떠나지 말라는. 떠나도 나의 구두는 떠나지 말라는 그런 아. 얘기가. 아나 아, 나는 그게... 찰리 채플린을 엄청 좋아잖아. 하 음, 찰리 채플린에 그 나오는 그 보면 항상 큰 구두를 신는데 그게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뭐 그렇다. 앞으로 이제 할 노래는 제가 너무도. 우울했던 스물여덟아홉 살아 이때 너무 힘들었는데이걸해를 듣고 아좀 많이 단련이 됐어요 취하고 비트 대고 방황하고 실수해도 똑같은 실수를 번복하고 무너져 괜찮아 누구나 한 번쯤은 바람쥐니 죽는다 말듯시는난 얘길 봐도부시계도 시간은 흘러가지 항상 가지도 봄이 오면 꽃이 피지 청소해 니 밤부터 청소해 촉촉 기울해진 머릿속에